<목소리> 거기 대표상격자. <삼겹살. 목소리> 오늘은. 코미디 비딩 그 녹화 있는 날입니다. 벌써 거꾸로 돼서동으로 제가 졸탄 팀이 2 주째 어, 하고 있는데 좀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은 게 개그맨들이 욕심이라 어, 녹화 당일날도 개그맨들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계속 개그를 바꿉니다. 더 재미있게 하려고 가을은 독서 계절이죠. 책 읽으세요, 여러분들. <웃음> 자 여기는 mbc 앞입니다 mbc 앞이고 mbc가 되게 커요 그죠 예,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죠 mbc kbs sbs tbn 예, TBN 코미디빅링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, 한적합니다 한적하고 오늘 좀 사람이 없네요 어, 코미디빅링 녹화는 원래 화요일이에요 매주 화요일이고 어, 비대면으로부터 어느 순간 비대면으로 어,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없어졌죠 공개 코미디인데 좀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함께 소통하면서 웃는 그런 어, 녹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전복 전복 맛있게 드십시오 오케이 이렇 비벼 먹어야 돼요. 그자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오늘 거꾸로 대소동 한판 하고 왔습니다. 이제 푹 쉬어야죠 아 한프로 하시는구나 한프로 예요푹 쉴겁니다 한시간 반 정도 푹 쉬도록 가겠습니다 거꾸로 대소동 빨리 자 거꾸로 대소동 오늘 두번째 순서라서 일찍 녹화 끝났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어, 그래도 재밌게 반응해주고 감흥해줘서 재밌게 끝나지 않는다 싶습니다 이제 어, 오늘 한과라밖에 없어 가지고 오늘은 편안하게 대기실에서 쉬도록 하죠 이렇게 푹 쉬고 네. 대기실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<목소리> 인터넷미드 녹화는 잘끝났고요 아, 내일 다 각자 스케줄이 들좀 안맞아서 아, 녹가 11시에 끝나고 나서 한 새벽 13시 한 반까지 다음주로 회의하고 왔어요 재밌긴 않겠죠 네, 시간이 안맞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손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녹화 끝나고도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코미디 분이가 나와야겠죠. 자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. 질차사파이팅 좋은 하 되세요.